이유맨 로블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게임은 상어가 되어서 인간들을 잡아먹거나 상어를 피해서 총으로 상어를 죽이거나 그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음. 너네들 상어 좋아해? 아니 어. 너무 무서워. 좋긴 한데 무서? 워 어, 무섭지 무서워. 않아. 무서워. 연맹과 같이 뛰어줘. 미호가 상어가 되었어. 오 어, 뭐야? 어이. 어. 어? 그런 총으로 날 잡을 생각인가? 상어 체력이 달아져 있는데? 왜 달아져 있지? 뭐지? 괜찮아 괜찮아 상어 체력은 우리가 알바 아니잖아? 어 미호 상어다! 미호 금목, 상어, 상어 뚜루루 뚜루루 으, 저기 있구만 바로 시작한다 무서운 뚜루루 뚜루루 어디 있지? 뒤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뒤에! 어우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맞말어 쫓어, 쫓어 어디야 어디 우리 주변에 있는 거 확실해 맞아 어디 으흠. 있어 뭐지? 어디 있을까? 어 도망가! 아야 아, <웃음> 괜찮아 살아 있어. 나 살아있어 여밀아 나 먹혔다 와 진짜, 무서워. 나 전생에 와 진짜 무, 와 진짜 무서. 나전생에 상어였나봐. 와 진짜 짱인데? 이놈은 이번에 리아가 상어고요. 상어 뚜루루뚜루두루아 이번에 사람이 잡히면 사람이 상어가 되는 것 같아. 아 군비 상어니까. 요야 미호야 벌써 상어 먹기면 어떡해? 미워져요! 와! 와! 미워져요! 와! 야 뭐야? 쟤 너무 공격적이야. 어 나도 상호됐어 얘들아. 어? 좀비 상호다. 이거 죽으면 상호되는 거 맞네. 인간, 인간적 있구만 인간이 여기 있는 것 어디나. 같아요 어 여기 있구만 여기 있어? 저기 있구만 한놈 찾았구만 얌! 오너 상어 그 자첸데 구독 어, 어? 모르는 친구가 상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한번 살아볼까? 이번에 나는 AK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미아 운전해 어, 미호는 잘하니까 난 어떡하지? 도망만 잘 치고 있어봐 우리 구조해 주려 생각을 하라고 와, 미호배 왜 이렇게 커? 너 원피스 배나. 찍으러 가? 난 해저왕이 될 거야! 배왜 <웃음> 이렇게 커? <웃음> 야, 너무 큰거 아니야? 어, 여메아 나 운전을 좀 못해 어, 나 맞췄어 저 상어 아무래도 좀바본것같아 가까이 가서 따라오시지. 맞춰보자 얘들아 도와줘 됐어, 알았어 도와줄게 야나 이거 구하면 어떡해 어 죽나 구조바람 구조바람 구조 왔음 구조 왔음 그그 오케이 나 두대 때렸음 미호야 나 구조 좀나 아래 있어 아래 니가 타! 옆에 사, 사다리 사 타!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상어 온다! 응? 아니야! 여, 버려! 내배 네 어떡해! 괜찮아 아직 안 애들어. 죽었어! 쏴! 쏴! 얘들아 내배 네 타! 알았어 알았어! 어디야! 예! 나 여기 있어 여기! 코앞에 있어, 코앞에 다 얘들아, 다 쳤다, 쳤다, 쳤어! 와 근데 이게 원거리가 안 맞아서 이게. 아싸! 기 얼마 안남어 쏘자, 쏘자, 쏘자. 좀만 아, 더. 아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좋아요. <웃음> 얘들아 알지? 나는 유튜브와 각 생각 안 하고 바로 잡는 거. 간다. 리아야 쏠 준비 생각 안하고 막 들게 어베이크주가야야야 야! 야, 벌써? 나 물렸어 무섭지? 한 대도 못 때리겠지? 와 엄청 커 우와 어디 있지? 이 l <근처인데>? o <웃음> <웃음> <웃음> 아! 상어 사냥 쉽지 않네. 그러니까. 아, 이거 작살 안 좋아. 소중이 제일 좋아. 이번엔 내가 상어 한판 해야겠다. 이번엔 내가 상어 한판 할게. 상어가 될 확률이 엄청 높거든? 잉여분! 응. 응. 응. 오케이, 마지막 상어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흩어지자. 팀 하지 그래. 자 얘들아, 긴장해. 잉여 상어 두루루두루루 두루루. 자상한 뚜루루뚜루루 바다 속 사상하게 안 생겼어요 뚜루루뚜루루 인여 상어 빨리 가야지 저기 인간 발견! 인간 개또다제! 저기 인간의 냄새가 나요 인간 야미 잡아먹었어요, 인간을! 배도 부셔버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리하야, 그래도 같이 쏴야 되지 않겠어? 총을 쏴야 되잖아! 맞는 소리야!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이 근처에서 잠복하자! 근데 안 보이네? 저쪽에 있거든? 저쪽에! 친구... 친구들이 안 보여요? 저기 있다! 저기 있네요? 너네들은 다 죽었어요? 여기 있었네요? 피하고, 피하고, moving? moving, moving? moving, 맞추죠? 빠밤 빠밤 빠밤. 아!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어! 빠밤. 도망쳐도 소용없어요! 리아야 어딨어? <웃음> 배를 다 부셔버리고 상어의 승리에요! 엄청 나하게 아, 상어 사냥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또 가버리는구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상어가 되어서 인간들을 잡아보았어요 정말 상어는 무시무시하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요?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 안녕! 뿅 좋아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